네 안녕하세요. 국내 격투기 혁명가이자 블랙컴뱃 CEO 더킹 가파더블랙입니다 제가 이거 오픈하기 전에 한세달 전부터 아 이제 아마추어 대회도 열고 블랙컴뱃의 오프라인 플랫폼도 생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체육관을 많이 알아보고 있었는데 마침 알아보던 차에 또 블랙컴뱃의 팬분이시자 또 투자자분께서 좋은 제안 주셔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정통 mma에 특화된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째가라면 서로를 만한 프리미엄한 시설과 장비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죠 운동 은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막 축구 뭐 야구 뭐 연구 할것 없이 다 했었는데 이제 격투기는 한한지한 한한 10년 된것 같습니다 제가 유학생활 할때 너무 할게 없어 가지고 이제 막 영화 같은 거 많이 보고 영상 같은 거 많이 봤는데 그 중에 이제 봤던 게 처음 접했던 게 ufc 였어요 그때 ufc 랑 프라이드 보면서 와 이거 진짜 너무 재밌는 스포츠다 너무 매력적인 스포츠다 해 가지고 이제 따라 했었거든요 그래서 따라하고 보고 하면서 즐겼던 그 종합격투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시합 준비해서 시합까지도 나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입대 전에는 두려울 게 없어져요. 예, 그래서 입대 전에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데 한번 해보자. 입대 3개월 전에 막 불이 나게 굉장히 열중해서 몰입해서 아마추어 대회 데뷔 목표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대학생이고요. 예, 휴학생입니다. 간간이 방학 때나 뭐 아니면은 어. 군대 전역 한 다음에 무채색 필름 초창기 때 수익 안날 때는 그 영어 과외를 했었고요. 이때 경험이 지금 제가 격투기 수업하는데, PT 수업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 다른 일들은 알바 종류를 많이 했었는데 막 주차장 요원, 야간 공장 알바도 했고, 또 이거 빠질 수 없죠. 막 호텔 서빙 알바 이런 것도 했었고, 굉장히 다양한. 알바를 경험했습니다. 트레이너라고 하면 아직도 어색한 감이 있고 좀 부끄러운데요. <웃음> 네, 왜냐면은 이제 블랙 컴뱃 본관을 오픈하면서부터 제가 자연스럽게 트레이너를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맡고 있는 게 소수정의 PT, 그리고 개인 PT, 그리고 선수반 운영 이렇게 세개 트레이너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기라고 할게 뭔가 체육관 오픈하면서 <웃음> 자연스럽게 네, 시작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매우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저는 의외로 어, 트레이너거 박평화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하 이게 실제 제 모습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거든요 블랙컴뱃의 검정도 제 모습이긴 한데 그 모습은 뭔가 저의 수많은 특성 중에 뭔가 일부분을 좀 극대화 강조해서 좀 연출한 부분 카메라가 켜지지 않고 그냥 회원분들과 사람 대 사람 관계로 이제 이루어지는 관계들이기 때문에 그냥 가장 저답게 활동하는 모습인 트레이너 박평화가 좋은 것 같습니다 블랙컴뱃이라는 격투기 단체의 대표로서 이 단체를 계속 운영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또 블랙컴뱃 유튜브 채널도 운영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것들 다른 본업들에 종사하면서 또이 트레이너까지 해야 된다는 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은 사실 저는 밤을 많이 새요. 쪽잠을 잘수 있는 시간이 이 아침 시간대란 말이죠. 트레이너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오전 시간을 <웃음> 잠을 못 자고 수업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그 점이 조금 어, 힘들게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 지금 보셨죠? 예, 굉장히 수업할 때 활기차고 전혀 졸려 보이지 않습니다. 졸려 보이네? <웃음> 굉장히 식상한 말이지만 저를 이제 믿고 어, 열정적으로 이 배움에 임하는 그 학생분들, 회원님들을 보면은 동력이 뿜뿜 될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졸리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가, 가르칠 때만큼은 재밌습니다 아 이거 모든 코치들과 트레이너들이 공감할 것 같은데 굉장히 간난아기였던 우리 회원분들이 이제 저를 만나고 나서 제 수업을 듣고 나서 막한달두달 달 만에 실력이 막 일취월장 하는 거 일취월장까지 아니더라도 무조건 성장하게 돼 있거든요 네. 예, 그,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모습, 모습을 보게 되면은 너무 보람찹니다. 그때가 가장 보람찬 것 같아요. 이제 식상한거 대답 하나 했으니까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회원분들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PT 받으면서 혹은 이 운동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냥 몸이 건강해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 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은근 많거든요. 그런 말 들을 때는 진짜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생활 패턴도 완전히 다 건강하게 바뀌고 이제 식단도 바뀌고 담배도 끊게 되고 술도 줄이게 되고 그리고 일도 더 뭔가 동력이 돼서 잘 되고 막 인간관계도 잘 풀리고 이러면서 인생 전체가 약간 건강하게 좋은 방향으로 바뀐다, 좋은 영향을 받았다 라고 하는 말 들을 때가 진짜 기분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솔직히 본관 오픈할때 굉장히 걱정됐어요. 왜냐하면 유튜브 구독자의 연령 비율이랑 그 성명, 성별 비율이 나오는데 거의 성비가 끔찍해요. 예, 남자가 99, 여자가 1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야 이거 체육관 열어도 한 남자 100명에 여자 1명 오겠다. 올까 말까 하겠다 했는데 의외로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체육관을 여니까 의외로 남녀노소 굉장히 다양한 연령과 어, 다양한 성별 진짜 일반부 와보시면 알겠지만 초등학생, 막 남학생, 여학생부터 50대, 60대 회원님들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20대 여성분들도 계시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거 보면서 저도 신기합니다 <웃음> 나올 게 나왔군요 이거 근데 다른 트레이너 분들한테 이거 안 물어보시던데 <웃음> 예. 어, 매출은 일단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 게 있고 예. 제가 원래 하던 방식으로 업펜다운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제시해 주실까요? 기회는 한 번. 천만 원? 업입니다. 매달마다 지금 천만 원 이상은 찍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목표치를 정했었는데 그거는 무조건 달성했습니다. 지금 무조건 가장 중요하기는 게 실용성입니다. 실용성. 3년 이상 이 블랙컴뱃 프로덕션 팀으로 또. 활동하면서 어깨너머로 본 것도 많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이업계 선수들이나 코치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봤기 때문에 느꼈던 게 아, 이 실용성 너무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사실 돈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들여서 배우러 온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최대한 실용적으로 밀도 있게 가르쳐드리지 못한다면 그건 뭔가 트레이너로서 굉장히 죄송한... 일들을 하는게 아닐까 싶어 가지고 저는 최대한 밀도 높게 어, 짧은 시간에 최대 의 효율을 볼수 있게 도와주는게 또 트레이너의 역할이자 어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관이 속내에 하나 있는데 지경이거든요 이게 어 저희 뭔가 모든 디테일들이 살아 숨쉬는 지경인데 제가 이 브랜드 같이 떨어지는 걸 굉장히 극도로 싫어해서 이런 공관 같은 직영점을 서울이나 부산 이런 대도시에 또몇개더 차리고 그래서 격투기 대중화의 어떤 선두주자를 달리고 싶고 MMA라는 스포츠의 가치와 그리고 블랙컴뱃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 선에서 어, 프리미엄한 가맹점들을 전국적으로 어, 프랜차이즈화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제가 맨날 말하지만 제가 표현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 카메라 앞에서라도 할수 있네요 정말 늘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동과 시간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까지 어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거잖아요 예 제가 그 믿음에 반드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바빠져서 PT 수업도 막 축소하고 막 많은 분들을 못 받고 있는데 수업을 지금 받고 계신 여러분 만큼은 제가 먼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MMA가 힘들더라도 저랑 계속 함께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너랑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배우는 거니까요. 저도 같이 배우고 성장하겠습니다.